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관리 자기만의 관리 방법이 좀 있었나요? 그냥 계속 냉찜질 했어요 주변에서 대부분 호박즙 먹던데 맛없어서 수술하고 복기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화장이에요 화장하고 어딜 갔어요? 그냥 동네 술집 <웃음> 처음에는 부모님이 약간 좀 반대 비슷하게 했죠? 아 맞아요 부모님은 뭘 하세요? 별말 안 하시긴 했는데 네. 그냥 자연스럽다 하셨어요. <웃음> 너무 자연스럽게 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음.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자주 <웃음> 애용하라고? 또뭘또애용하그러세요 <수 있어요. 웃음> 코는 조금 아빠 닮아서 싫었고 게싫어요 <웃음> 살짝 이렇게 살짝 보코 같은 게 싫어가지고 눈은 그냥 좀 화장할 때마다 마음에안들어가지고아빠랑 서로 디스전 만. 사람들이 아빠닮았다고 하면 아빠도 기분 나빠. 하거든요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어요 오늘은 부목 a 지1 y o 된 날이고요 코 옆모습 앞모습 눈도 지금 붓기 되게 많이 빠졌죠? 잠붓기만 빠지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한 지2 2차 되는 날이고요. 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 지금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불편한 어, 거 있었어요?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 하고 코 여기 부모 아내가 간지러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경기도 사는 21살 강수빈입니다. 세달 전에 수술하셨죠? 네.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어요? 수술을? 눈이랑 코 같이 했어요. 첫 성형이에요? 네. 눈은 쌍꺼풀 하셨어요? 네. 왜눈 성형을 하려고 했어요? 아 쌍액 하는 게좀 싫어서 복코인 게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복코라는 하 거는 코끝이 약간 좀 뭉뚝한 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럼 코는 어떻게 했어요? 연골 여기 끝에 넣어서 여기 살짝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던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수술할 때 약간 당일날에나 통증이 좀 있었나요? 통증은 언제까지 음. 있었어요? 한 3일? 3일 정도까지는 좀안됐막 그렇게 아, 막 아프다 까지는 아니고 불편하다 불편하다? 부목을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면 붓기는 부목 떼고 나서 붓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어, 언제까지 그 붓기가 좀 있었어요? 한 2주? 2주, 2주 동안 좀 통증이나 이런 건 없었고? 네, 통증은 없었고 그냥 불편하다? 붓기가 좀 심했어요? 조금 네. 심했어요. 점점 자연스럽게 빠지고. 밖에 사람들 만나러 다녔어요? 수술 후에? 알바긴 아. 했는데 아. 그번거지 모자 이렇게 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모자 있잖아요. 음. 그거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 아예 안보이게 음. 그러면 수술 이후에 관리 자기만의 관리 방법이 좀 있었나요? 그냥 계속 냉찜질 했어요. 주변에서 대부분 다 호박즙 먹던데 아맛 그 없어서. 이만 <웃음> <웃음> <입만> 까다로운데. <빠다보니? 웃음> 수술 후에 좀 약간 불편한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그다 없었어. 그 없었어요. 그다은 음,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좀달라진 점은 있, 진짜. 아 있죠. 코가 조금 어떻해졌고. 아. 눈도 조금 선명해졌다. 그럼 아, 좀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뻐졌다 예뻐졌다. <웃음> 수술하고 붓기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화장. 이 화장하고 어디 갔어요? 그냥 동네 술집 <웃음> 친구들하고? 네 술을 아... 못 먹었으니까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수술 뭐... 이후에 처음 봤을 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그럼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러 인스타에 올린 사진은 안 찍었어요? 아직? 네, 아직 안 찍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별말 안 하시긴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다 하셨어요 <웃음> 처음에는 부모님이 약간 좀 반대 비슷하게 했죠? 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금 또 그냥 별 반응 없으셨는데? <웃음>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예뻐졌다? 달라졌다? 달라진 거 느껴요. 언제 느껴요? 화장할 때? 화장할 때 어떤 느낌이 거울 보자마자? 이게 나야? 아그것까지 나요. <웃음> 대충 해도 괜찮아서? 아 대충 해도 음. 괜찮다? 음. 그 이전엔 어땠어요? 열심히 하야죠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찍을 때도 뽀샵 열심히 했는데 음음. 지금은? 수술 만족도를 100점 만점 가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98점? 98점? 98점? 나머지 2점은 왜? 아, 숨어 쉬는 게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아, 그때 이부목 됐을 때? 네. 자, 그러면 수술을, 이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눈이랑 코를 둘다 하고 싶으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밸런스가 맞게. 그럼 이첫 수경하는 친구들한테는? <웃음> <웃음>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화려한 것도 아닌데 어. 생각한 것보다좀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하고 나서 좀그좀다 응.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어 내가 얼굴이 더 예뻐졌구나 느낄 때가 언제냐 화장하고 나서. 왜요? 수술 전하고 후하고 뭐 하자고? 당연히 달라졌죠. 어. 수술하기 전에 화장하는 거 하고 수술 한 후에 화장하는 거 하고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아 그때는 이렇게 좀 화장 하나하나에 다 공그려서 했는데 응. 지금 그냥 대충대충 <웃음> 그럴거 긋고 대충대충 해도 좋아요 뭐 셀카 요즘에 많이 찍으세요? 어 찍긴 찍는데 아. 요즘에는 뒷모습만 많이 찍어 요왜요 살짝 갬성샷 <웃음> 이 병원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했어요? 알려줬죠? 자 수술해주신 원장 선생님께 뭐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음.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어? <웃음> 자주 애용하냐? <웃음> 또뭘또 애용하려 그러세요? <웃음> <웃음> 계획이 더 <웃음> 있어요? 어, 혹지 <혹시 웃음> 모르니까 어.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빈이에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찾아뵙게 됐는데 눈이랑 코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수빈이에요 지금 수술한지 4개월 차 됐고요 눈이랑 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전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요즘에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